룸스 그시옷쌍 기억들 너무 꿀빠는 것 같지 않냐? 뭐이도 거의 안 하면서 지들이 더 우월한 줄 알아 크크크 <웃음> 리을이응 크크 <웃음> 개 짜증나 월급을 줄이던가 심지어 십자가도 사용 못하는 건 손목 먹지 않냐? 제프가 거기에 가야 함 리을이응 크크크크 <웃음> 러면 니들이 면접을 잘 보던가 크크 <웃음> 어 개꿀빨라다 야 니가 왜 여길 와? 룸즈 자리 비면 어떡해? 아니, 크크크 애들이 야뭐 먹은가 아니, 크크비읍시오사, 그렇다고 여기 오면 어떡함 크크크시오 비읍게 심심함, 여긴 심심할 날이 없겠네 커다라,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크크크크, 가오자네, 넌왜 옛날부터 나를 싫어하냐 예 사실 너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, 너 때문에 밀렸대, 크크크 아, 그걸 왜 말해? 크크크야 <웃음> 저새끼운다 야, 크크크크크크 <저색이> 우냐? <운다. 웃음> 야, 이 시오쌍기역 왜 울어? 누가 울렸냐? 뒤질래? 야,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Goodbye. Okay. Okay. Goodbye.